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월 14일 아침 6시 39분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야간시장과 해외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음, 유튜브 방송도 많이 예, 시청해주시고 또, 슈퍼땡스도 많이 뭐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방송 안 하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수익이 나신 분들은 슈퍼땡스 한 번씩 클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세상 아닙니까? 그죠? 슈퍼땡스가 뭐가 뭔지 모르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음, 어, 이름 뭐 뭡니까? 어, 유, 저희 유튜브 방송으로는 방법은 유튜브 인증 메인 화면에서 에, 전업 투자 어, 선물 옵션 하면 되죠. 그죠? 선물옵션, 옵션 전업 투자 이래 검색을 하면 선물옵션 전업 투자가 나오죠, 그렇죠? 요거 이제 클릭하면 나옵니다. 올해 네제 제, 예, 선물옵션 전업 투자 어, 초기 화면이죠, 그렇죠? 이래 보면 홈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재생 목록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멤버십, 멤버십 회원만이 멤버십이 보여요, 지금. 멤버십 회원을 가입해야 멤버십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채널, 정보, 이렇게 돼 있죠. 유튜브를 지금 세상이기 때문에 유튜브 보는 이 화면을 바삭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홈에는 이렇게 업로드한 동영상이, 최근에 업로드한 동영상이 이렇게 돼 있죠. 766회, 764회, 762회 이 빠진 거는 멤버십 회원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십 회원용은 여기서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회원전용 동영상에 이게 나오는 거죠. 765회, 이렇게 그죠? 763회가 나오죠. 이거는 멤버십 회원용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멤버십 회원용 2 4 0 0 0인가 그래요 24,000원도 있고 6만원짜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 멤버십 회원용으로 가입하셔서 성공투자 하셔야 돼요 뭐 한달 내내 해봐야 뭐 24,000원 회비니까 근데 24,000원 회비가 없는 신 분은 제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카페에 어, 신기한 선물 옵션 네이버 카페에 정해원이 되신 분은 24,000짜리 회비를 제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회비가 없어서 멤버십 회원을 내가 가입할 수가 없다 이러 신분은 제가 딱히 여기 있어서 제가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이 되신 분에 한해서정 신기한 선물 옵션 정해원 정해원을 가입을 하시면 여러가지 과거 그 데이터를 다 보실 수가 있죠. 제가 목표를 했던 인원 목표 77억 대장정이라는 것을 에 진행을 해왔고 그 다음에 모의투자도 했었지요. 모의투자 내역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모의투자 했던 지난 방송도 이렇게 보여드렸고 1월 30일 모의투자내역이죠 이 모의투자내역도 이렇게 직접 제가 시범을 보였던 것이죠 요게 투자원금이 1억 이었죠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억을 가지고 그 1억이 100억이 됐습니다 110억 계좌 평가가 1억이 110억을 만들었어요 이 모의투자로 근데 이렇게 하락할 때가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락할 때가. 그죠? 반타적이 되잖아요. 자, 이런 걸 모의투자를 통해서 경험을 해볼 수가 있답니다. 실전 투자를 하면 이거 못 견딥니다. 그죠? 실전 투자에서는. 그, 어, 그것을 바로 이 모의투자가 아, 그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110억까지 만든 모의투자 내기입니다. 그걸 쭉 매매일지에 올렸던 것입니다 추정자산이 113억 아닙니까 이게 이제 당일 총손익은 37억이고 주문가능금액은 26억이고 그때는 상승추세장 이었죠 콜 이런게 뭐 한계약만 이제 남았는데 나머지는 다 중간에 다 처분을 한거죠 뭐 1.77 썼던 것이 14.50까지 올라갔던 그런 상승 추세장에서의 예 지금 올라갔다 내려가고 뭐 20포인트까지 같은 거예요. 이게 14.50까지 왔다가 이게 718%죠. 자, 뭐, 양매도도, 매도는 거의 적게 했고 주로 매수 포지션으로 수익을 냈던 것입니다. 날짜별로 그죠? 다 110억 까지 92억 까지 갔다가 이게 어디까지 추락합니까? 40억 까지 추락하죠 41억 까지 그 41억이 또 110억 으로 올라 치는 그런 모습 굉장히 스릴이 있습니다 그때의 외국인 동양 이라든가 1조4천억 팔아치웠던 그런 날이기도 하죠 이런 날은 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 수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1조4천억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선물은 1977기야 선물 계약이 되고 1977기야 콜옵션을 110억 110억 매도치는 날도 있습니다 이 하락장이었어요 그날 풋옵션도 138억 매도, 양매도하는 날이죠 에이. 이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변곡이 일어나는지. 여기 그 다음 날은 상승하겠다는 뜻이죠. 이 모든 제가 멘트하는 것은 제가 경험했던 것을 멘트는 하는 거죠.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멘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외국인의 동량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네. 이 바닥에서 말이죠. 이 양매돌란다 말이죠. 주식으로 폭락시켜가지고, 그 다음날 올리겠다는 뜻이죠. 선물로 매수를 하죠. 주식으로 팔면서, 예, 선물또 저가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폭락했는데그 다음날은 상승해 버립니다, 이게. 이 모양은 어떻습니까? 차트만 봐가지고는. 그 다음날 내릴 것 같죠. 다 전자점 붕괴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날은 올라갑니다, 이게. 신기하리만큼. 그죠? 이런 모양은 다 제가 동영상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예, 이걸 엄청난 교육자료가 됩니다. 자 차트로 보면 어떻습니까? 폭락할것 같죠? 차트로 보면. 그렇죠. 근데 그 내막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이 장대 음병을 만들면서 주식으로 1조 4천억 냈다 던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물로 사들이죠. 1973개약을 이 밑에 저가에 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콜옵션, 푸옵션 양매도를 해요. 이 엄청난 110억 양매도하고 푸옵션 138억 매도하고 콜옵션 110억 매도해서 양매도하잖아요. 여기서 그냥 예, 쓸어 담아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폭락을 했기 때문에 푸옵션에서는 엄청난 고평가가 일어납니다. 그걸 고평가된 푸옵션을 매도를 해버려요. 기가 막히죠 푸드옵션 예. 뭐, 또 금액이 더 많죠 지금 콜옵션 110억 인데 푸드옵션 138억 매도 했잖아요 이렇게 쓸어 담아 가는거죠 예. 아... 여기서 변곡이 일어납니다 바로 막 상승해 버리죠그 다음날 자 엄청난 이게 이제 이게 그날은 위클리옵션 푸드옵션 이 인자 5.5배가 터지는 거죠. 음. 5.5배. 어떻게 5.5배입니까? 고가가 5 5파이고 1.01이 저가요 예, 그날 저가입니다. 이게. 저가는 언제입니까? 10시 반경에 저가가 형성됐죠. 예, 그게 예, 저가 10시 반에 사가지고 예, 고가에 팔면 5배가 터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언제? 1월 29일날, 2021년 1월 29일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29일날 날짜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 카페는 어, 편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방송으로 네, 보내고 있습니다. 제 멘트, 멘트 하나는 전부 다 원음입니다. 조작된 예, 화면이 아니죠. 편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 옵션 현재가 5.5배. 자, 위클리 옵션이 이렇게 예, 엄청나게 예, 수익이 나는 거죠. 아, 이런 걸 우리 카페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방, 지난 그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대박은 어떨 때 터지고 어, 대박 터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자 1월 31일날 1월 29일날 이제 금요일장 이었죠 그죠 금요일장 이렇게 폭락을 했던 것이고 1월 31일날 이렇게 제가 자료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1월 29일날 금요일장 입니다 자 이게 저희 카페 매매일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억을 가지고 110억을 만들었다는 무의투자 내역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에, 그런 대박을 먹어야 어, 이 실전 투자에서 강력한 배팅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긴가민가 정말 힘듭니다. 실제 시장에서 내가 결정을 할때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에, 에, 그거를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확신이 설철 때 과감 배팅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분류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기준금리가 발표한 날뭐두개 정도 지금 올라와 있죠. 이렇게 기준금리가 발표한 날에 기준금리가 발표한 날을 이걸 클릭을 하면 기준금리가 발표한 686회하고 756회 이런 장을 동영상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해놨어요. 우리 카페에다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쉽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 분류를 갖다가 2022년 5월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 동영상을 여기다 다 모아놨죠. 2022년 4월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장이 진행됐던 거 여기다 모아놨죠 사월장 한번 볼까요 사월장 그러면 제가 이거 다시간 내가지고 말이죠 다 분류작업을 해놨습니다 사월장이 딱흘러갔을때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꺼번에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가 있죠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월장 유튜브 사월장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 재생을 누르면 나옵니다 자 모두 재상 이렇게 한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751에 750 이렇게 돼 있죠, 그죠서쭉 4월 장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제일 끝에는 731에 그럼 이걸 클릭을 눌렇게딱 하면 유튜브 광고는 구글에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광고죠, 고객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소영 씨는 구글에 건로뜨기하고 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 4월장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순서대로 볼 수가 있고 나는 뭐 제일 처음부터 보고 싶다면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731일부터 보겠다 면 밑에서부터 클릭을 하면 731회가 뜹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안녕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4월장부터 4월장을 다 모아 놓은 거죠. 이렇게 우측에 보면 2022년 4월장 이렇게 되어 있죠. 20개 중에서 20번째라는 뜻이고 이렇게 해서 어, 블루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슈퍼 땡스 가 이겁니다 이거 s 땡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슈퍼 강력하게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슈퍼 땡스가 영어로 해놓으면 쉽지 않습니까 땡스 땡큐 할때 땡키스 그 뜻입니다 이게 예, 명사형으로 써 가지고 s 붙인 건데 땡스 땡큐 할때 s 해가지고 명사형입니다 강력한 감사함 뭐 그런 뜻이죠 슈퍼 강력하다 이거죠 슈퍼 이걸 누르시면, 2,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 만원짜리 오마자 있는데, 2,000원짜리 이거 저렴한 거, 요거 하나 쏘아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아, 이거 아주 작은 거지 않습니까? 뭐 수수료도 안 나오는 2,000원짜리. 2,000원짜리 나오면, 제가 1,000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000원은 유튜브 회사가 가져갑니다. 50%밖에 안 들어와요, 저한테. 예, <웃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여러분. 동영상 제작하고, 또 시간 투자하고, 또 노하우를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니까, 기분 좋을 때, 아, 수익이 좀 낫다. 손실난 날은 슈퍼땡스 할 필요 없습니다. 수익난 날, 아, 고생한다한통 한 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 딱 눌러,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슈퍼땡스 누르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친구한테 아이 내용 좋다. 그러면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나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한테. 안그러면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뭐 카페에다가 보낼 수도 있고 공유 네이버에도 공유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공유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장도 할 수, 자기 자신한테 저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저장.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저장을 하겠다. 저장 딱 누르면 자기 그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새 목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새 목록을 만약에 선물 옵션, 어, 전업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딱, 그, 만들면 됩니다. 비공개로 이제 설정이 되는데 개인을 할 때는 비공개로 하는 게 낫죠. 그죠? 저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공개를 하면 딱 나오죠 모든 사용자가 검색하고 볼수 있다 해가지고 공개 딱 누르면 공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만들면 은 이렇게 선물옵션 전업투자라는 그런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슈퍼 땡스 그 다음에 저장 공유하는 것까지 좋아요 도 눌러주시고 그죠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서로 윈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물 옵션 전업 투자 오려면 이거 마크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초기화면으로 오죠, 그죠? 초기화면으로 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재생 목록을 아까 만들었죠, 그죠? 서물 옵션 전업 투자.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방금. 그 재생 목록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서물 옵션 전업 투자, 그죠? 오늘 만들었죠. 업데이트. 이게 방금 만든 겁니다. 아까 이거, 어, 4월 장세, 그죠? 요거, 제가 전업투자, 선물 옵션 전업투자 이름으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그 유튜브 초기화면에. 그러면, 음, 여러분도 다 유튜브 그 초기화면이 다 있거든요. 그죠? 예. 초기화면에 저는 이렇게 딱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초기화면에 딱들어있는거 초기화면에 재생목록에 아까 이렇게 여러분의 그 유튜브 초기화면에 재생목록에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거죠 그럼 빨리빨리 볼수 있단 말이죠 지금은 유튜브시대이기 때문에 이 화면을 잘 활용할 줄 알아요 야돼 저도 이거 잘 활용을 몰랐는데 이게 지금 어차피 대세는 이걸로 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할 때는 커뮤니티에다가 의사소통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런 데다가 질문을 올리면 되죠 그죠 이 커뮤니티를 활용하시면 저하고도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 화면마다 화면마다 댓글로도 할 수가 있고 그 화면마다 이렇게 댓글로 작성할 수가 있죠 그죠 궁금한 상황은 이렇게 질문을 또 남겨주시면 제가 좀 선별해서 다 이렇게 제가 시간을 또 투자할 수는 없는거고 중요한 분의 안 보면은 중요한 질문이라든가뭐또 멤버십 회원형을 우대해 드리는 거지 그죠 멤버십 회원형이 또 질문하면 바로바로 바로 댓글로 남겨 답변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아, 멤버십도 가입하셔서 저와 또 유대 관계도 끈끈히 하셔서 좀더 하나라도 또 가르쳐 드리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땡스도 올려주신 분은 또 특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나시고 또 수익도 생기신 분은 슈퍼 땡스 한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했고 카페 가입하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 드렸고 자 이게 이제 크롬 이라는 그뭐 뭡니까 그죠 윈도우 익스플로러가 아니고 크롬 이라는 그죠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크롬 이라는 게이름 부채꼴로 생긴 게 이게 크롬 인데 그죠 이게 이제 크롬 이란 말이죠 크롬에 이제 이렇게 올려 가려면 요걸요 요걸 별표 같은 거 누르면 여기다가 딱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자기가 자주 가는 거는, 만약에 선물 없이는 전투자, 어? 화면, 그죠? 요 화면을 내가, 어, 저, 그 본인들의 화면을 이렇게 보도록 하려면 이걸 누르시면 되죠. 요, 이건 별표. 누르면 여기다가 딱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선물 없이는 전투자 보려면, 예, 이렇게, 이렇게 초기화만으로 발수, 바로 볼 수가 있고, 음료도 안 거, 동영상을 쭉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생 목록을 이렇게 해서 우울증을 바로 보고 싶다 그러면 2022년 여기 우울증 죠 그죠 우울증을 클릭을 하면 대한민국 암환자수 215만명 연간 암 발생자수 25만명 시간이 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우울증을 한꺼번에 15개 중에서 첫 번째는 어떠시죠? 여기가. 그 끝에를 보려면 이렇게 뒤로 보면 되죠. 이렇게 가면. 70, 7 6 6개를 이렇게 클릭하면, 요걸 이렇게볼 수가 있죠.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765회가, 765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것이 되죠. 날짜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2022년 5월 12일로. 이렇게. 어떤 동영상인지, 언제 쯤 날짜인지 볼 수가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모든 길은 이렇게 이제 멤버십 회원용의 S 같은 게이에 멤버십 회원용은 이렇게 마크가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마크가 24,000원짜리, 뭐 6만원짜리 이렇거든요.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면 네, 이렇게 안 보여도 있는데, 왜안 보이죠? 안 보일 리가 있나? 이게 멤버십 회원님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비싼 것만 볼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어? 음, 한달 내내 해봐야 6만원인데, 예, 많이 좀 가입하셔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이렇게 서물옵션 전후투자 초기 화면을 여기 딱 클릭하면 서물옵션 전후투자 어, 초기 화면으로 바로 갈 수가 있죠 여기서 동영상도 볼수 있고 재생 목록도 볼수 있다 이렇게 하고 커뮤니티 를 활용해서 제가 신속한 정보 소리가 안 나오는 기중한 동영상도 올렸어요 여기 멤버십 회원용이죠 회원 전용은 멤버십 전용 회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만이 보여요. 다른 분은 이걸, 이, 이거 자체의 메시지가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아예. 그러니까, 회원용은 무슨, 회원용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네. 홀라면 이제 회원 전용 동영상을 보시면, 회원 전용 동영상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죠. 음. 멤버십이 아닌 분들은 무슨 내용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어, 여기를 보시면 이제 회원 전용이 회원이 보는 동영상을 어떤 게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어? 그 다음에 인기 업로드는 이거는 자동으로 인기 있는 그런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 장세 전망에 대한 것은 여기다가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 2022년 올장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가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잘 이걸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용은 멤버십 회원용이 보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은 이, 이 자체가 안 보여요. 이거는 회원 전용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회원, 멤버십으로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가입이 안된 사람은 이 내용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이 자체 칸이 안 보여요, 아예. 아하, 그런 사실을 아시고요. 많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간시장, 해외시장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 살펴보도록 하죠. 야간시장, 요즘에 야간시장이 많이 활성화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이 위클리 옵션이 야간에는 거래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위클리 옵션이 야간에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간 호가 공백이 있긴 있는데 기계적으로 다그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요 해 보니까 야간에 지금 야간정시가 지금 우리 선물지수가 지금 2.25가 올랐어요 그래서 347.95입니다 굉장히 야간 시장에 좀 폭발력이 있어요. 발발 움직이단 말이죠. 나스닥 선물하고 같이 막 동시에 나스닥이 오르면 같이 올라갑니다. 100% 똑같이 움직여요이 선물이 움직이면 이 옵션이 기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바로바로 바로 거래가 돼요. 효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이 간격이 좀 뜨문뜨문 하긴 합니다만은 거래는 일어난다 올라가큼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간다 선물지수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로 반영이 된단 말이죠 콜 위클리 옵션 콜뭐 350짜리는 38%가 상승했습니다 간밤에 그 다음 위클리 푸풋 옵션은 345짜리가 마이너스 어, 38%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6월 물, 이건 6월 물 옵션이죠. 2022년 6월 물콜 옵션. 355짜리는 17%가 올랐어요. 그죠? 3.11이었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은 38%가 올랐죠. 그죠? 그런데, 예, 위클리 옵션이 예, 수익률이 높아요. 2배 이상 높죠. 음, 자, 이렇게 해서 보았고, 자, 나스닥 선물은 지난 밤 3.45%가 상승했습니다. 폭등했죠. 자, 그동안 이렇게 쭉 하락해 왔는데 또 반등을 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3.65%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쳤습니다. 자, 이렇게 장에 수능을 하셔야 돼요. 수능을 하지 않으면 거들납니다. 어, 선물옵션은 에, 굉장히 레버러지가 크기 때문에 에, 바로바로 어, 유연한 사고로 어, 바로바로 어, 어, 방장대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목요일날 어, 5월 12일이 목요일이었죠. 월물옵션 만기일이었고 이 월물옵션이 만기일 때는 미니선물도 만기 또, 주식 선물도 만기, 그죠? 삼성전자 그 개별 주식 선물도 만기입니다. 매월 만기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 어, 이벤트 행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러니까이 외국인들은 하락장으로 이빨 땡겨 먹은 거죠, 지금. 어, 최저가의 수치를 맞춰놓고 어, 하락으로 어, 해 먹었습니다. 보시면. 그죠? 처음부터 푸시 많았지 않습니까? 풋옵션. 그죠 한탕 해 먹었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 풋옵션 하락 방향으로 한탕을 해 먹고 이 5월 10일 날 목요일 날 끝나 버렸습니다. 그 하락 응? 한탕 해 먹은 것을 5월 10일 날 끝났고 5월 13일 금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겁니다. 이제. 새로운 월물로 어, 이렇게 또 콜로 구축을 한 거죠. 콜옵션으로 상승방향으로 아침부터뭐 올라치기 시작했죠. 그죠. 주식도 사고 선물도 9,584억이나 사고 콜옵션 56억도 사고 푸드옵션 13억 매도하면서 완전히 상승 방향으로 해먹은 날입니다. 그래서 또 단기적으로는 상승 방향으로 구축을 해 놓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별로 옵션 만기일 때까지 외국인의 동량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단계 끊어먹고 또 상승파동 끊어먹고 이렇게 파동마다 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주간 단위 또는 월간 단위 이렇게 월물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야간시장 해외시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이 흐름 이라든가 모든 데이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5월 12일 날 월물 없이 만길 목요일 이었죠 이 흐름 녹화를 멤버십 회원용으로 이 전체적인이 화면을 흐름을 녹화를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멤버십 회원형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 것인지 만기 때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임수 전략을 해 가지고 푸드옵션으로 한탕을 해 먹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갈 것으로 착각하는데 결국은 올라갔다가 패대기 치는 모습 이런 소김수스 전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시장은 쉽게 가는 시장이 있는 반면 오락가락 막 정신없이 흔들어져끼는 장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때 다 나고자가 되지 않도록 평소부터 연습도 하고 또 지난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그런 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성공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 정말 많은 휴일에 동영상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보듯이 멘트 멘트 하나에 다 신경을 쓰시고 계속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